자 이번 시간 이제 주식 기준 보상 거래 1 6 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음, 내용이죠. 어, 보면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의 경우 제공받은 재원화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 공정 가치를 측정한다. 주식 결제형 아, 주식 기준 보상 거래에서는 두 가지 현금 결제형 주식 결제형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할수 있는 건 선택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 결제형은 주 주가와의 차익을 현금으로 주기로 약속한 거고, 그 다음에 주식 결제형, 아, 저, 주식 결제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이라든가 또는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걔한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현금 결제형 같은 경우에 보면, 어쨌든 그 회사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외부에 이제 뭐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전문가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쪽에서 이제 용역을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차익 보상권이라는 걸 이제 지급하게 되겠죠. 주가차익보상권은 행사시에 주가에서 지급된 주가의 차이만큼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차익보상권. 결국은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회사에서 나가는 건 뭐냐면 회사가 부담하는 건 현금이에요. 현금, 어쨌든. 현금이, 현금을 부담하고 그 현금은 무엇에 근거로 한 현금이냐, 주식을 근거로 한 현금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기준 보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어, 내용을 좀 보면 지정을 이제 해 놓는 거죠. 어, 어 일정한 지정가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게 주가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행사를 한다면 그 주가와 차액만큼 이제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이제 그 사람이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그 차이만큼을 현금 지급 예상액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주가차익 보상권에 대한 공정가치 이요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부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추정을 하겠죠. 근데 이 주가차익 보상권은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바뀔 테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은 계속 변동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측정할 때마다 가치를 측정을 해 줘야 돼. 이게 이제 현금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그 주가차익에 대한 보상권에 대한 측정을 매번 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지금 예상의 얘기 어떻게 될까요? 주가의 움직임, 그다음에 측정 시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행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는 뭐 이쪽에서 행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측정할 때어떻 주가를 줘? 이게 공정가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차익 보상권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 방금 전에 봤던 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의 말과 결제일에 부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아, 아, 그때 시점에 우리가 이제 줘야 되는 금액들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자, 지정가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 이제 측정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150원이었다. 그게. 그러면 게그그 15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보상 비용 50원을 계산을. 여기서 이제 이 50원은 뭐냐면 이 차이가 되겠죠. 100원과 그다음에 주가 150원의 차이 그 50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무가 50원이 미래에 예측이 된다면 그거를 비용으로 잡고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두 번째 측정 시점에 주가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210원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어, 처음에 50원만큼 계산을 해놨죠. 어, 그러면 210원으로 바뀌게 되면 지정가가 100원인데 210원이면 110원을 걔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0원만큼 미리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6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이제 계산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은 그 전에 계산했던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로 이제 계산을할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식보상비용이라는 걸로 계상하는데 주식보상비용은 뭐냐 비용이 비용.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주식보상비용은 비용이고 여기는 뭐냐 부채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현금결제원 같은 경우에 현금결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금액들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그때 시점에 즉 측정하는 시점에 <웃음> 미래의 주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현금 지급 의무를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어. 자 그래서 현금 결정 주식 기준 보상 거래 기우 부채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 기간 말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 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 가치 변동액은 단계 손익을 한다 즉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 내용을 잠깐 볼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여기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이 측정되는 이, 이게 뭐냐면 이 시점에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걸 잘이해를 해야 돼요. 측정을 했을 때 얘가 행사될 때 어, 주가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사하는 시점에 주가가 150원이 될, 될 거야 라고 이때 추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니까 어 210원이 될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의 주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를. 어, 미래에 개간 행사할 때 이때 시점에 측정을 해보니까 행사할 때 150원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세, 어, 생각을 한 거고 또 이때 측정을 해보니까 어 210원으로 올라갈것 같아 이렇게 바뀐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 기간 말과 어, 매 보고 기간 말그 다음에 결제일에 부채 공제가치를 재측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액은 단계손익으로 인식하겠죠. 음. 자, 근데 주식결제형 같은 경우에는 재측정하지 않죠. 그두 개의 차이점 음,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주식결제형은 처음에 부여가 될때 미래에 그 사람들한테, 어, 우리가 이제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추정을 하고 그 금액을 기중에 변동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결제형이에요. 그래서 어, 주식결제형 기준 보상, 어, 주식기준 보상 거래 경우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간접 측정한다. 뭐얘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 이제 어떤 용역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그 주식을 나눠준다. 이 주식 결제형이 되겠죠. 자기 주식이라든가 또는 주식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원칙은 뭐냐 만약에 받는 용역을 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주식에 대한 뭐 자기 주식에 대한 가치가 만천원이라고 합시다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일단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주식 보상 비용은 받는 걸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역 제공으로 받은 그 금액을 주식 보상 비용으로 계산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주식 선택권으로 이제 기록되겠죠 이 주식 선택권은 자본 항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걸 자본으로 계산하고 이걸 비용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인데 근데 저걸 알수 없을 때, 즉, 용역 제공받은 그 금액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요걸로 이제 측정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주식 선택권으로 기록하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어, 용역 받는 걸,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용역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거래를 측정하는 경우에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해서 측정 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을 그래서 주식결제 같은 경우 는 측정 기준일에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를 미리 측정하고 그 금액을 계속 가져 간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어, 회사에서 이제 전문가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주식선택권을 이제 부여를 했다. 자 그러게 되면 처음에 이제 부여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현재 주가 가한 60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행사가격을 만 원으로 정해놓는 거야. 그럼 주식 선대권은 뭐냐면 만 원으로 네가 한줄살수 있도록 부여를 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주가가 60원인데 행사가격이 만 원이다. 아니야, 진 60원인데 100원이다. 그러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사실은 더 비싸게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 행사가격은 뭐냐면 네가 2년 또는 뭐 3년 또는 4년 근무를 하고 나면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100, 100원에 한줄살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네가 와서 우리 회사에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가를 올리라 이거야 그러면 그 차익만큼 네가 가져가는 거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고 합시다 그러면 주가의 기대치가 이렇게 됐을 때 추정 행사일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정도의 행사를 할것 같아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리고 어, 주가의 기대치가 320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게 되면, 만 원에, 아, 100원에, 이제 거기에 대한 행사가액을 정해놨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100원을 받고 상대방한테 한 주를 주는 거야. 근데 그한 주의 가치는 뭐냐면, 320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뭐냐면, 전문가는 그 차이만큼, 220원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누가 부담하냐. 회사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주식 선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옵션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전문가는 뭐냐면, 어, 320원을 받고, 그 다음에 100원을 주면 돼, 회사에다가. 그러면 그 차익만큼 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결국에는 100원이, 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320원짜리 주식이 교부가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서는 220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20원이 되는데, 220원이 뭐냐면, 유용적으로 된대가라는 얘기예요, 결국그 그죠? 음. 그래서 그걸 주식부상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즉, 320원의 측, 추정은 언제 하냐 부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저 정도 될 거야. 그러면 그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 기준 현재 공정 가치로 어, 공정 가치를 이제 측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측정 기준 현재 공정 가치를 측정한다는 의미가 측정 기준 현재 공정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측정 기준 현재 그 사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공정 가치를 측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 측정 기준에 그 부일에 공정 가치를 측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주식 기준 보상 거래를 현금이나 지분 상품 발행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를 했다. 그럼 상대방한테 돈으로 받을래? 주식으로 받을래?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할수 있다면 그거는 복합금 상품으로 오자 이거예요. 거기에는 부채 요소도 있고 자본 요소도 있는 거예요. 복합금 상품에 대한 어, 계산 문제는 넣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보, 어, 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일단은 복합금 상품의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이 임직원의 성과금으로 지급하기. 이거는 사실, 저, 잘못 는것 같아요. 진짜. 이건 자본 쪽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주식을 추득했대요. 음.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면 자기 주식이 20만원 되겠고 현금이 20만원 빠져나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오른 것. 음. 여기서 일단 자본이 감소하겠죠. 음. 그리고 현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문제를 잘못 집어넣었어요. 분류를. 음.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복합금 상품이라든가 또는 어,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 자체가 커요. 왜냐면 얘기를 많이 해 줘야 돼. 전제 조건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큰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종업원 100명한테 1인당 주익선택권 100개씩을 부여를 해 줬어요. 그 다음에 가득 조건으로 3년 계속 근무, 즉 3년간 근무를 해야지 그 거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익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가액은 6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은 섯명이 퇴사했어요. 1년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위 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2년간 추가로 10명이 퇴사할 것으로 예상이 돼. 그러면 3년 뒤가 되면 결국 15명이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회사가 부담을 하면 되겠네. 자 근데 실제로 2002년 중에 또 다섯 명이 퇴사를 했고 3년에 8명이 퇴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되는 퇴사인원은 1년도에 5명, 2년도에 5명, 앞으로 8명. 그러면 2년도가 되면 퇴사 인원이 수가 좀 바뀌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년도 중에 퇴사한 정보번 6명이 있대요. 자, 그러면 3년 중, 3년이 끝나면 이제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획득을 하는 거죠. 주식 선택권과 선택권 부여 관련해서 3년도에 손익계산서의 주식 보상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일단은 그현재 어, 주가와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의 어, 차이를 가지고 이제 보면 우리가 예상하기로 추정 주가가 이 정도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여기서 이제 행사 가격이 얼마였냐면 6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일단 이 공정 가치, 다이나 공정 가치는 150원. 이게 이제 여기에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추정 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이 이제 150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00원, 이건 이제 행사 가격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자 그리고 이제 종업원 100명한테 줬어요 일단 그 다음에 선택권 100개를 준 거죠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150원이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종업원이 다 3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총 줘야 되는 금액은 3년 뒤에 150만원 이제 회사가 부담할 것 같아 생각에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냐이 100명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보면, 저, 종업원의 숫자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100명으로 이제 1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년이 지나고, 실제로 이제 몇 명, 5명이 빠져나갔어요. 퇴사를 했고. 근데 앞으로 추가로 더 나갈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예측을 해보니까 85명 정도가 예상이 돼. 이 85명은 3년 뒤에 85명이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보면 2년 뒤가 되겠네. 그죠? 2년 뒤에 85명이 될 걸로 예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2월, 즉 1차 년도 12월 3 0일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1년이 지나 보니까 5명이 실제로 퇴사를 했고요. 추가로 이제 더 퇴사할 이론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이 82명이 이제 예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84명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100명이 움직이는 과정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 매년. 지급해야 되는 총액이. 그죠? 자, 그러면 1차 연도 말에 지급해야 되는 총액을 예상을 해보면, 이제 100명이 아니라 85명이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한테 100개씩 줬어요. 150원짜리를. 그래서 총 3년 뒤가 되면, 아니, 나머지 이제 2년 뒤가 되면, 127만 5천 원이 총 금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차 연도 말에는 이제 숫자가 바뀌었죠. 그, 남아있을 이론이 81명으로, 82명으로 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82명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123만 원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년도에 가서 보니까 결국 84명이 남아있더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한 금액이 12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27만 5천 원, 123만 원, 126만 원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애들한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추정을 한 거예요. 총금액이죠, 결국은. 그러면 1차 연도 말에는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2차 연도 말에 가서 어, 좀덜 줘도 되겠네. 그랬다가 3차 연도 말에 실제로 나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만큼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차 연도에 주식 보상 비용으로 계산할 금액은 이 전체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한테 뭐가 주어졌냐면 약정 용역 제공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정 용역 제공 기간은 음, 몇 년이냐면 3년이 3년. 그죠 그러면 1차 연도 말에는 말에는 1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금액 중에서 3분의 1만큼 나의 의무가 생긴 거고 상대방 거기에 대한 가득을 한 거야. 그죠? 일단.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그 부분만큼만 자본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42만 5천 원이 주식 보상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주식 선택권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1차는 또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제 2차 년도에 가서 어떻게 했냐 상황이 좀 바뀌었죠. 전체 금액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123만 원이야.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럼 결국 상대방은 123만 원 중에서 3분의 2만큼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2만 원 나오는데 이 82만 원은 123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년도에 가서 보니까 결국 이만큼 상대방이 가득을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거기 대한 권리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만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금액 첫 번째 계상되는 42만 5천 원 이게 1차년도 말 주식 선택권에 대한 잔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다음에 두 번째 2차년도 말에는 82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 3차년도 말에는 126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에 남아 있는 금액이 될 거예요. 얘.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 비용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비용은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년도에는 요만큼 비용을 계산하고 2차 년도에는 요만큼 추가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년도에는 요만큼 추가로 계산하는 거겠죠. 그쵸?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 3년도에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 물어봤으니까 여길 물어봤네.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은 44만 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물어보기를 2차 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의 주식선택권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때는 8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누적된 금액. 그죠? 근데, 단기 비용을 물어봤다면, 1년도에는 요만큼, 2년도에는 요만큼, 3년도에는 요만큼이 된다. 그죠? 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총액이 바뀌니까, 총액이 바뀌니까, 거기에서 누적적 개념으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전에 계산했던 금액을 빼줘야지 단기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주식보상 비용은 요 금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보상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만큼, 어, 주식보상 비용을 계산을 하고, 그게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어, 주식선택권으로 이제 기록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그 다음 년도에 이만큼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이제 기록을. 그래서 잔액은 1차 년도 말에는 이만큼 잔액이 있을 테고, 2차 년도 말에는 이만큼 잔액이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3,000도 말에는 요만큼 자네에서그지 그죠? 그래서 위에서 기록된 요금액, 요금액, 요금액은 누적액이고요. 그 다음에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는 단계의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금이 되겠죠.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영업사원 200명한테 각각 주식 선택권 100개를 부여를 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 4년간 근무, 어, 이거 용역 제공 기간이 4년이에요. 음말코스 조건으로 부여일에 현재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고정가치는 5천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30%가 4년 내에 퇴사를 한대. 그러면 70%한테만 주면 되겠네. 그리고, 어, 실제로 1년도, 2년도에 15명이 각각 퇴사를 했다. 30명 정도가 퇴사를 했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 반영될 주식보상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2년도에 주식보상비용 으로봤죠 결국에는 30%면 60명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1년도 2년도 총 30명 빠져나갔으니까 추가로 30명이 더 나갈 걸로 예상이 된 상태야 지금. 자, 그러면 200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 여기서는 2년까지만 보면 되겠죠, 일단. 실제로 빠져나간 건 100, 아, 15명, 그래서 185명이 있는 상태고, 근데 예상되는 건 60명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됐으니까 140명이 예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도 마찬가지 15명이 빠져나갔지만 예상은 그대로 30%. 그래서 140명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140명으로 어, 계산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년도 말에는 140명, 그 다음에 100개, 5천원짜리죠? 그 중에서 첫 번째 1년이 지났으니까 4분의 1만큼 기록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연도에는 마찬가지 140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4분의 2가 되겠죠? 지금까지 4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기까지 인식했던 175만 원을 빼주면 결국 단기에 인식할 비용이 되는 거죠. 1750만 아, 원. 170이 아니라 1700이죠. 1750만 원 만큼이 단기에 계산할 비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 그러면 19번에서 물어본 게 뭐냐. 단기손익에 반영될 주식보상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요거고 일단.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를 달리해서 어, 2년도 말에 어, 주식 선택권으로 계산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적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건 이제 여기까지 계산된 금액이 되겠죠. 그때는. 여기 이제 2년도 말에 계산되는 금액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750만 원이 답이 될 거예요.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는 1월 1일 날 종업원 100명한테 각각 1000개씩 주의 선택권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년이에요. 여기는. 3년으로 가, 어, 가득이 된다. 그 다음에 어쩌다저쩌 써있고 공정가치는 3, 360원으로 이제 어, 측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어, 바뀐대요. 여기서 이제 인원수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보면 은 1년도 말에는 실제 퇴직자 10명, 그 다음에 추가 퇴직 예상자 수가 20명. 결국 총 예상되는 금액이 3 0명 예상이 됐고 2년도 시점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퇴직한 게 15명 이 실제 퇴직 15명이 그 전에 10명 추가로 5명 이게 아니에요 2년도에 15명이 퇴직을 더했다는 얘기야 그죠그 다음에 어 13명 그러면 10명, 15명, 13명이 총 예상되는 퇴직자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3년도에 이제 추가로 13명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추가로 이제 8명만 나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어, 이주식 선택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측정하기로 얘네들이 행사할 때쯤 되면 36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 선택권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금액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부여일의 상황에서 보면 이제 현재 주가가 있고 이제 행사가 격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제 점점 이렇게 증가를 했다. 주가 기대치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추정 행사일에 기대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행사가에과 차이만큼이 이제 360원으로 예상이 됐던 거야, 그렇죠? 근데 1년이 지나서 음, 처음에 이제 추정은 이제 저렇게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추정하기로 360원은 미래 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360원만큼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 1년 1년 2, 어, 2년이지 나요 X 2년도. 어. x 2년도1 2월 30일 날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기대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250원 떨어질 것 같아요 행사되는 시점에. 자 이랬을 때그 금액만큼 차이만큼을 어떻게 조정을 해주느냐 여기에서 주식 선택권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공정 가치가 떨어질 때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증가할 때는 인식을 해요. 추가로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것. 그렇지만 떨어지는 건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그 보수의 논리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주식 선택권이 360원이라는 건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결국 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주식 선택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면 그 비용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야. 결국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식 선택권의 가치 이 기대치가 더 올라간다면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때는 회사의 이익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자산은 과대평가하지 않고 부채는 과소평가지 즉 부채의 금액을 너무 작게 계산하지는 않죠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보수주의 논리란 말이에요 즉 비용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이익이 날 걸로 계산되는 부분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추정을 하지 않죠 측정을 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주가의 기대치가 떨어진다면, 회사에서는 득이지만, 그거를 여기서 미리 잡지 말란 얘기야. 인식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인식을 해요. 그죠 그게 이제 회사 부담액이 되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여기 이2 5 0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감소하는 공정가치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쵸? 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결국 3 6 0원 360원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네, 결국은. 그죠여기서그거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원수에 대한 조정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100명이었는데, 어, 10명이 빠져나갔고, 어, 현재 9 0명인 상태에서 예상하기로는 뭐냐, 추가로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70명이 예상이 됐던 거예요, 1년도에. 자, 2년도에 가서 보니까 이제 75명이 됐어요. 추가로 5명이, 아, 어, 15명이 더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어, 인원수는 더 빠져나갈 것 같아서 62명이 예상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3년도에 가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 67명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인원수는 70, 62, 67. 이걸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년도 말에는 일단 70명이 예상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1000개 그리고 360원짜리. 근데 3년의 약정 용역 제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년도에는 가득이 된게그 중에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840. 자, 그러면 2차 연도 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는 62명으로 이제 이론수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62명이 예상이 되고 거기다 1000개, 그 다음에 360원 이제는 뭐냐면 3분의 2만큼 가득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자, 근데 그 전에 840만큼 우리가 어, 미리 인식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식할 금액은 648만원이다. 이런 얘기에죠 그래서 여기서 주식보상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년도에 600, 648만 원이 되겠죠. 음. 음. 뭐, 여러분들 잘 이해를 어,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 제 생각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막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자료가 제시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자료를 정확히 뽑아내야 돼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인원수 있잖아요. 요, 요 개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잘조정을 해줘야지 이 금액이 나, 나오겠죠. 6 2명이 아니라 다른, 다른 인원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답이 틀려지는 거니까.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1년도 초에 어, 최고 구경자한테 뭐냐면 주식 선택권을 부여를 했대요. 그 다음에 행사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근무 기간은 5년이네요. 지금. 음. 그 다음에 5년간 매, 평균 매출 선장률에 따라서 부여되는 주식 선택권을 수는 단고 같다. 결국 주식 선택권을 주긴 주는데그 전까지 문제에서는 어, 정호분한테 뭐 100명한테 천개를 줬다 또는 뭐 100개를 줬다 딱 정해놨어요 주는 금액을 근데 여기서는 뭐냐 성장률에 따라서 주식 선택권이 부여되는 어, 수, 수량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렇죠그 보니까 어떤 식으로 주기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주기로 했대요 5년간 성장률에 따라서 선택권 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성장을 10% 미만했을 때는 너한테 안줄 거야 근데 15%, 10%에서 15% 사이로 성장을 하게 되면 500개의 주식선택권을 줄게 그 다음에 15에서 20% 사이에 성장하게 되면 1200개를 주고 만약 20% 이상 성장하면 을 1500개를 주겠다 언제? 5년 뒤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보상 원가를 물어봤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보면 개당 공정가치가 나왔어요 근데 공정가치가 변동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음. 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정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주식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부여되는 시점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여되는 시점의 공정가치 처음에 측정된 그 금액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가지고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연도 초에 주식 선택권에 대한 계단 공정가치가 1000원이었고 그 1000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해서 성장률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성장률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1년도 말에 1년도 말에 예상하기로 이 예상되는 금액 예상되는 성장률은 뭐냐면 5년도가 끝나고 나면 5년도 동안에 성장률이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1년 말에 추정을 한 거예요. 그그성장률이몇 프로냐면 14%예요. 처음에 1년도에는 근데 2년도에 가서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18% 정도가 될것 같아요. 3년도 말에 가서 추정을 해보니까 19% 정도 될것 같고, 4년도 만에 가서 추정을 해보니까 19% 정도 될것 같아요. 5년도 만에 가서 추정을 해보니까 이제 21% 정도. 5년도 말이면 이제 실제 성장률, 지금까지 성장률을 이제 가지고 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한 21%가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얘한테 부여되는 주식 선택권의 수량은 이때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요 사이에 있을 때는 500기가 되는 거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1200기가 되는 거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1500기가 되는 거야. 그럼 1년도 1년도 말 시점에 걔한테 줘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1년도 말에는 얼마를 주면 은될 거라고 예상이 됐을까 그때는 500개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2년도에 가서 어? 돌라올것 같아? 1200개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도, 3년도, 4년도에는 1200개를 예상했어요 을 근데 5년도에 가서 보니까 21%가 됐으니까 1500개가 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상 선택권의 수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500개를 예상했는데 2년도, 3년도, 4년도에는 12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년도에는 1500개로 바뀐 거예요. 저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말에는 500개가 예상이 됐어요. 부유시의 공정한 채 가지고 판단하고 2년 말에는 1200개가 예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년 만에 마찬가지 1200개가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4년 말에 1,200개, 똑같죠 그 다음에 5년도에 가서 보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0개가 예상이 된다 그럼 결국 부여 개수는 바뀌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얘는 이제 변동을 해요 그렇지만 주식 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최초에 측정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동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전에, 어, 전문제에서 봤던, 아까 전문제에서 어떻게 봤냐면, 주식 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가 바뀔 때 떨어지는 건 인식하지 않고 증가하는 건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가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거는 뭐냐면, 예상되는 시점, 즉, 2년도 시점, 2년 말에 우리가 이제 그 예상되는 그 미래에, 그러니 이제 행사될 때 예상하는 그 금액이 아니라 그 시점에 측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주, 주어진 그, 그, 저, 뭐야, 그, 행사가에, 그것과 주가의 차이가 요만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변동시키면 안 돼요. 어, 이거를 그, 20번에서 봤던, 20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2년도 12월 30일에 주,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단일당 250원이 되었다. 이걸 뭐냐면, 부일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2년도에 걔가 행사할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250원 정도 될거나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뒤에 표, 21번에서 말하는 이 표에서 측정 연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요거, 요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연도 초에 주식 선택권 계단 공정가치를 천 원, 천백 원, 천0 원, 그 다음에 천 이백 원, 천삼백 원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변동시켜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 시점, 즉, 이 년도 시점에 계단 공정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미래를 추정해서 봤을 때 그만큼이 될 거라 보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 좀 차이를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1년도 말 시점에 보면 어, 어떻게 되냐. 5년의 가득기간 중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년도 말에는 그 중에 2년 48만원. 그 다음에 3년도에는 3년 72만원. 그 다음에 4년도에는 4년 96만원. 그 다음에 5년도에는 5년 150만원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10만원, 40만원, 72, 48만원, 72만원, 96만원, 150만원.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주식 선택권에 대한 기말 잔액.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 기간에 계산해야 되는 주식 보상 비용은 일단 첫 번째는 에 당연히 10만원 만큼 단기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기말 잔액은 48만원이고 그 전에 10만원 만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8만 원이 단기 비용이 될 테고. 똑같은 논리로 3년도에는 저 48만 원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 전까지 인식했던 거. 그걸 빼주면 단기 인식되는 24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4년도에 마찬가지. 그 전까지 인식했던 72만 원을 빼주면 결국에는 그 금액이 24만 원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누적액. 그 다음에 그 전에 인식했던 96만 원을 이제 빼주면 그럼 나머지 금액이 뭐냐면 단기의 비용으로 계산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기를 추가적인 자료가 담고왔을때 2005년도 인식과 단기의 주식 보상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것만 띄어서계산 하면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계산할 필요 없죠 이것만 띄어가지고 2년도 말까지 누적액 일단 구하고요 그 다음에 5년도 말까지 누적액 구해서 그 차이만큼이 단기의 이제 비용으로 계산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사실은 요거만 정확히 찾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땐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좀 문제가 좀 컸어요. 문제가 크고 좀 복잡했어요. 자,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잘못 오타가 돼가지고 21번으로 계속 표시가 되었을 거예요. 22번 문제. 자, 보면은, 어, 8년도 1월 1일, 판매직 종업원한테, 어, 종업원 100명한테 각각 현금 결정 주가 차익 보상권. 여기서, 이것도 이제 오타가 났죠? 어, 죄송해요. 주가 차익 보상권이에요. 이가짜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100개씩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2년에 용역 제공을, 조건을 부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판매직 종업원이 실제 퇴사 인원 및 퇴즈, 어, 추정 어, 퇴사 인원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8년도에는 여섯 명이 퇴사 인원이 실제로 퇴사를 했고, 추가로 네 명, 그럼 열 명이네요. 결국 총. 그 다음에, 어, 9년도에 실제 퇴사 인원은 일곱 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년도말 시점에 계속 근무자는 주가차익보상권을 모두, 어가득 했다. 거기에 대한 권리를 획득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주가차익보상권은 뭐야 현금 결제형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보는 건 현금 결제형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연도 말에 현금 결제형 주가차익보상권의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행사된 현금 결제형 주가 차익 보상권의 현금 지급액은 단고 같다. 자, 보니까 8년도 시점에 공정가치를 측정을 해보니까 400이었어요. 9년도 시점에 공정가치를 측정해보니까 420이었어요. 근데 현금 지급액은 보니까 420이 돼요. 420이 요니라 410이죠. 이거 오타가 났네. 여기 410이에요. 그래서 8년도에는 400원으로 측정이 됐고, 9년도에는 이제 420원이 측정이 됐는데, 실제로 돈을 준 거는, 즉, 50명이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돈을 줄 때, 410원이 돈이 지급이 됐다 이거야. 하나당. 그죠? 그러면, 주가 차익 보상권은 주가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의 차이만큼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거고,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측정하는 공정가치라는 거 있잖아, 요 이거. 자,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거를 행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시점을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 얼마가 될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그놈이 행사 이제 가득이 언제되냐면 2년이 끝나면 가득이 돼요. 즉 2년의 용역 제공 기간을 부여를 했으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득을 하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행사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행사할 수도 있고 여기서 행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행사될 금액을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행사를 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음. 자, 일단 주가가 어, 지정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이제 움직였겠죠. 어, 이렇게 쭉 움직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말에, 1차 년도에 거기에 대한 뭐 공정가치를 측정한 거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 차액에 대한 예상액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400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20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인원수를 보니까 처음에 94명, 현재. 근데 예상되는 인원은 90명이 예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년도 가서 보니까 87명이 현재 있는 상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다 이제 87명이 획득을 한 거야.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8년 말에 이제 어떻게 될까? 보상권의 부여 개수는 일단 8년 말에 예상되는 종업원, 즉 2년 뒤에 가득할 걸로 예상이 되는 종업원은 9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 1차는 어, 8년 도에 6명이 퇴사했고 추가로 4명이 퇴사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 9년도 말이, 구년도 아 말이 되면 10명이 퇴사하고 90명이 남아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처음에 400으로 이제 공정가치를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득 기간은 2년 중에 1년이니까 180만 원만큼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주식보상 비용 180,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기 미지급 비용이란 부채로 180을 계산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기 손익과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재무 상태는 8년도, 9년도까지의 누적액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8년도의 단계 손익은 주식보상 비용이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 상태에는 이 장기 미지급 비용이 부채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8년도 상황이고, 이제 9년도에 와서 어떻게 됐냐. 인원수가 이제 87명으로 이제 줄어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공정가치는 420으로 이제 예상을 했고, 그리고 다 가득이 됐어요. 그래서 누적액은 365, 아, 365만 4천 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180만 원만큼 인식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185만 4천 원만큼 추가로 이제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주식 기준, 주식 기준 보상 비용 1 8 아, 50, 아, 185만 4천 원. 이 금액은 9년도에 단계 손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9년도에 단계 손익으로 이제 넘어갈 테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 비용 중에서 185만 4천 원.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추가로 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누적액은 결국 365만 원이 될 거야. 그죠? 5만 0천 원. 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면, 어, 3년도, 10, 아, 9년도 10월 30일에 그 중에서 50명이 주가 차익 보상권을 행사를 했대요. 그럼 행사를 했을 때 걔한테 돈을 줬겠지. 근데 그돈준 금액이 얼마냐? 410원이라는 얘기야. 그죠? 자, 이제 행사를 했어요. 자, 행사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돈을 준 금액은 얼마냐? 50명에 대한 돈을 줬죠? 근데 205만원, 이 205만원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하나당 410이에요 그 다음에 50명, 그 다음에 100개씩 줬죠 그래서 그 금액이 205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50명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해 놓은 금액은 얼마냐 하나당 420원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죠그 장기 미지급 비용은 빠져나가는 금액이 210만원이 돼요 그2 1 0만원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는 410원을 지급을 했지만 공정가치로 우리가 측정했던 금액은 420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계산을 해놨던 겁니다. 그 중에서 50명을 줬으니까 50명에 대해서 장기 미지급 비용이 없어졌겠지. 그럼 추가로 우리가 지급을 할때 5만 원만큼 돈을 덜 지급한 거죠.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5만 원이 아니죠. 어, 저기 봐. 하나당 1 0원씩해서 우리가 계산된 금액, 그 차이 금액 5만 원만큼이 되는데 그 5만 원만큼은 주식 보상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주식비도, 아, 단기에 계산되는 주식비용, 주식보상비용을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차이만큼. 아시겠죠? 자, 그러면, 9년도 상황을 볼까요, 일단? 자, 일단 상황을 보면, 장기 미급비용 일단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보상비용을 이렇게 추가로 계산했다가, 그 중에서 5만 원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미급비용은 210, 210만 원이 감소가 돼서, 잔액은 일단 175만 4천 이 되고, 그럼 단기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이 주식 부상 비용, 요금액이 5만원 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185만4천원 인식을 했다가 거기서 5만원 줄인 나머지 금액, 180만4천원 이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단기에 계상되는 주식 부상 비용.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행사가 됐을 때 9년도 말에 이제 일단 다 가득이 되잖아요. 가득이 되니까 가득되는 시점에 일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으로 일단 쌓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지급될 때 실제 돈 지급액을 가지고 그 차이만큼 보상비용에서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그죠 음, 그럼 여기서는 요 금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식기준 보상권에 대한 사항까지 이제 봤어요. 음, 어, 뭐 어, 간단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좀 복잡하게 나오거나 또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나온다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 틀릴 여지가 좀 많죠. 문제 자체가 크니까. 저 시간이 일단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어, 문제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복합금 상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